하아.. 오늘 나온 영화 진짜 기대되네 아니 뭐길래 그렇게 신났어요 이게 요즘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명작이래 아, 대체 영화 이름이 뭔데요? 엄기 안에 문 단속이라고? 나 애니 안 보는데 이건 꼭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, 대체 영화 이름이 왜 그래요? 어, 아빠 몇 시에 와요? 아. 12시 10분 이랬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들어가자 소리가 G열 5, 6, 7이니까 어? 여기다! 아 잠시만 지나갈게요 여보 예자 어. 잠시만요 으 <웃음> 신난다 아 영화관 자리가 완전 꽉 찼네요? 아 진짜 재밌는 영화인가 봐 진짜 이거 대작이라니까 기대하고 봐도 좋아 일본 에는 중에 엄기안의 문단속은 진짜 자 일부러 사막도 잘보이는 곳에 앉았어. 그, 그래요? 아니, 그 정도라고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c 기 u 네? d n t do 봐. o t h i n g What's t h 근데 이거 무자막은 없나요? 어? 응? 한글 자막 따위 보고 싶지 않습니다! 아..그..그거는 저도 잘.. 뭐야..이 오타쿠는.. 오 시작한다!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한번 봐볼까? 저기야 네? 여기서 저 참새가 나중에 독수리랑 친구 먹고 사천왕이랑 싸워서 이겨서 개구리 공주랑 결혼해요 네? 그런 다음에 개구리 공주가 빡 돌아서 잡아먹어요 진짜 슬프죠? 지금 슬포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그냥 공감해달라고요 이 자식이? 슬퍼 하지 마시고 말도 이제 그만 걸어 주세요.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서요. 에스민마 끝나. 뭐 아. 참... 어. <웃음> 이 생각보다 재밌네. 에? 무슨? 음... 아, 일주일 뒤 귀멸의 칼날 극장판 3기 어우 소다네. 무조건 영화관에서 만나자 됐네. 진짜 가지가지 하네. 어, 어 나나 엄규아네 문단속 보는 중이었다. 어, 전화. 열어시고 아야야야. 그래도 일찍 끊었네. 다시 영화나 집중해 볼까? 와. 와, <웃음> 하마가 수박 먹는 소리가 나. <웃음> 아, 저기요, 조금 어? 조용히 드셔 주실 수 있을까요? <웃음> 음, 음, 음, 별 게다 시끄럽냐? 음, 왔다. 음, 음, 음. 감사해요. 아, 다시 집중 좀 해볼까? <웃음> 어. 어, 진짜 못 찾겠네? 저기요! 저기요! 저기요! 저기요! 저기요. 아까부터 집중이 아... 하나도 안 되잖아요! 존나 박아! 놈아! 내 집중을 지금 깨는 거야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당신이 아까부터 시끄러웠잖아! 에이, 이 아줌바가! 부끄러워! 어? 가만히 있을 것이지 말만아나 박아! 나의 엄기환장을 못 보게 되었잖아! 아, 안 되겠다 지금 사람 쳤어? 여보!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! 재밌다... 야! 경찰서에 신고하라고! 요카이! 야너나 아빠. 아까부터 영화 보는데 당신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! 그래서 뭐라 했더니 감히 나를 쳐? 당신 싸움 잘해? 싸워서 나 이기면 경찰은 안 부를게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무릎 꿇고 사과해 맞짱 뜰래 말래 엄마 실전은 안 했지만 체인소반주출왼전 기별의 갈날 등등 보고 싸우는 기술을 많이 배웠답 평범한 아줌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같아 아줌마 울면서 봐달라고 나좀 말아 요이그요よ 요이. 미치노카타이치노 고큐수면베기 얍! 음? 이게 다냐? 겨우? 아.. 아래라아 스마사스마사스마사야너 한국사람 아니야? 알아듣게 한국말로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한번만 더영어관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스포하기만 해봐 진짜 그때 척추를 반으로 접어서 거꾸로 바닥에 내려 꽂아줄 테니까 응, 알겠어? 정말 죄송해요 안답니다 <웃음> 영화도 하나도 못 보고 이게 뭐람 어? 어라? 어? 아니 근데 이이하고 우리 아이는 어디 갔대? 설마 영화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그래. 설마 내가 이렇게 밖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영환을 계속 편이 보고 있겠어? 어? 어? <년 Atari Ben and activities> 뿅.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